그 애들이 하는몽궁화꽃 지켰습니다. 예. 어른들한테 그걸 시켰다는 거죠? 아, 그렇다니까요. 그래서 걸리고 총을 막 싸죽였고요? 그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의료기관 쪽에 연락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요. 나 여기 세금 내고 사는 쌍머도 주민이야. 사람 어떻게 보고 이게 그놈들의준비 명함이니까 여기로 전화해 보면 될거 게임에 참가를 원하십니까 아아예그 아침부터 그 실례합니다 그뭐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게임 같은 거할수 있습니까 참가를 원하시면 기와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게임을 좀 하거든요